Bang, bang, b a n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통영에 방문을 해서 이제 가두리 양식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출하 직전에 참돔들을 제가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최상급, A급의 그런 국산 참돔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출하를 하면서 저에게 사장님이 두 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택배를 받게 되었는데 아, 참고적으로 양식장에서는 따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시장이나 횟집에 가게 되면 최상급의 그 A급, 그 국산 참돔을 어,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전처리를 해야 돼서 통영에 있는 심해수산에 부탁을 해서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해수산에서 전처리를 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고요. 심해수산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을 테니 이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자연산 같은 거, 원물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제 받았고요 먼저 이건 1.4kg 짜리 참돔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럭비공처럼 둥글둥글 할 정도로 이제 빵이 좋다 그러죠.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전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비늘을 쳐서 보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촬영 때문에 비늘을 치지 않고 이제 봤습니다. 이래야 좀 색깔이 조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1.35kg짜리. 이거보다 살짝 작은 참돔이 있었는데, 근데 두개다 빵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비늘을 치실 때는 참돔 같은 경우는 많이 튀니까 사선으로 치는 거, 이제 그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대가리하고 뼈는 제가 장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만 살짝 떠낼 건데, 이 대가리가 붙은 상태에서 이제 손질을 할 때는 그 포를 양쪽을 한쪽을 띄어내 버리면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뒤뚱뒤뚱거리겠죠. 그래서 어, 상, 칼집만 넣은 상태에서 어, 손질을 합니다. 칼집을 다 넣으면은 그때 한쪽 면을 완전히 예, 분리하고요. 그 붙인 상태에서 어, 돌려가지고 어, 손질을 해야 어렵지 않고 이제 쉽게 할수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기름이 아주 좋죠 이제 손에 기름이 굉장히 이제 번들번들할 정도로 많았어요꼭 일본산 참동 그 크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도의 기름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탈피를 하면 은 이제 그 면의 기름 상태를 좀 보게 되는데 어, 기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이제 물로, 뜨거운 물로 데쳤어요. 보통 이제 마스카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제 말려요. 그래서 찬물에 넣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제 눌러서 펴줍니다. 그러면 한이 정도까지는 펴져요. 물기 제거 깨끗하게 하고 저는 이제 손질하기 전에 이 상태 냉장고에 집어 넣습니다. 이제 장식을 만들 건데, 참돔에그 지느러미를 세워주고요. 또옆 지느러미도 이제 아가미 한쪽에 살짝 찢어가지고 아가미 껴가지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옆에 세우기 위해서 꼬치를 가지고서 둥글게 해서 대가리랑 같이 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도 이렇게 축 처지면 안 되니까 세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받침은 무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손질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날짜 수로는 2일 정도 숙성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1일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했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좀 단단합니다. 약간의 그 국산 참돔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을 이렇게 사계절을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숙성을 한 거라서 살짝 좀 두툼하게 썰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옆에 있는 건 청귤이에요. 또 색깔은 약간 검은 색깔이 좀 나죠. 근데 기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등살하고 뱃살하고 중간에 있는 그 살인데 이제 크기는 작지만요 이게 살이 살에 기름이 번들번들 할 정도로 어, 좀그 지방이 분포가 잘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간장에 담그면 기름이 둥둥둥 뜰정도예요 지방이 좋다 보니까 단맛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식감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은 참돔을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식감이 그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숙성을 조금 했는데도 식감이 괜찮아서 뭐 먹는데도 좋았고 특히 요거 이제 껍질까지 같이 데친 거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식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식감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네 다섯 시간만 숙성하면은 훨씬 더 맛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오래 숙성하면 그 다른 감칠맛하고 이제 지방의 맛이 더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뱃살인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 참돔 뱃살 그 특유의 그 속안에 기름이 많이 있으면서 씹을때 팡팡 터지거든요 아, 이거 완전 좋습니다 네, 꼬리살 쪽은 식감이 좀더 많이 살아있고요 확실히 원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원물을 가지고 손질을 하게 되면 좋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급은 이제 가성비적으로 좋은 게 있지만, 만약에 좀 좋은 걸 먹겠다 하면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아, 좋은 A급의 그런 생선을 구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조림할까 구이할까 고민을 했는데, 예, 결국에, 예, 결정은, 네, 구이로 했습니다. 완전 바삭바삭하게 했고요. 그릴에서 25분 그냥 구워줬어요. 턱 밑살에는 이제 기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구이 같은 경우는 간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비리지 않고 맛있거든요. 너무 간이 심심하면 그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살이 많아서 이 부분이 먹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소한 맛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몸통 부분 있잖아요 저걸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웠는데 어, 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25분 정도 그릴을 하면 은 저렇게 변해요 그리고 이제 대가리 부분에 이제 살이 있죠 요거는 아까 턱밑살 보다는 기름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등살 있죠. 요게 과자처럼 정말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등뼈 빼고는 이 양옆에 있는 가시 그 뼈까지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좋습니다. 꼭기름이 튀기지 않아도 그릴에 이렇게 오랫동안 구우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이렇게 해서 드셔 보시기 바랄까 뭐참돔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면은 이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그 식감도 재미있고요, 또 맛도 고소한 맛도 훨씬 더. 어... 강해져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원물, 좋은 생선을 가지고 어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맛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산 그 양식이 많이 연구개발돼서 발전도 하고 많이 출하가 돼서 많은 좋은 생선들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